1억 원대 집짓기 탁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럼 최근 뭐하 내서 아이 야 완전히 맨땅에 헤딩 땅 사고 집지으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 이제 집만 지으면 되는데 어떻게 짓지? <웃음> 내가 재료를 막 사다가 혼자 지울 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지어주는 회사 시공사를 찾아야겠지 근데 어떻게 찾지?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뭐 땅도 없던 처음보다야 조금 낫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막막한 건내한가지였죠 불안한 마음에 닥치는 대로 책이건 인터넷이건 건축 시공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아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어, 어떤 집을 원하냐고요 아, <웃음> 글쎄요 그냥 뭐음 그냥 예쁜 집와 <웃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접근했다간 시간 까먹기 딱 좋죠 땅 찾을 때 지도부터 시작했다면 집 지을 때는 네 맞습니다 스케치 다시 말해 가도면이 필요하죠 여기 아내가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보시죠 어때요? 딱 보기에도 그렇게 대단한 실력은 아니죠? 가도면 밑그림 스케치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족 간 합의 이 어설픈 그림 한 장으로 가족 간의 모든 의견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림만 있으면요 어느 시공사를 가서 어떤 견적을 내든 전혀 겁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집짓기의 시작은 스케치 이것으로 우리 가족도 합의, 기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아까 찾았던 시공사들에 다시 또 전화를 걸었죠 네? 뭐요? 5억 이하는 시공 안 한다고요? 허, 네? 1억 원대 집 짓기 탁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럼 최근 뭐하루 내서... 아이 야! <웃음> 이번엔 돈이 문제죠 직접 그린 스케치로 집의 기준을 잡았다면 가진 돈에도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딱 맞는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요? 우리가 했던 방식은 이랬습니다. 첫째, 우리 가격대에서 가장 흔한 시공사. 둘째, 우리 가격대에서 막 성장하는 시공사. 셋째, 우리 가격대에서 유명한 시공사. 책이나 인터넷으로 서치하다 보면 다양한 시공 사례와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금액을 중심으로 정리해 후보를 추리는 것이죠 많이도 아니고요 딱 저렇게 세 군데 정도면 대강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공사를 찾을 땐 금액 기준으로 후보 뽑기 그렇게 뽑은 세 군데를 모두 다녀왔습니다 일단 저렴이는요 네, 말하자면 동네 집장사였습니다 글쎄요 다른 것보다는 가장 먼저 공사비의 융통성이 없는 게좀 아쉬웠죠 당시 우린 돈이 모두 전세금에 묶여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쪽에서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 공사비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패스 또 가장 비싼 곳은 당시 TV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건축가의 회사였습니다 분명 미팅을 잡고 갔는데 웬걸 다리 없어 근데 더 웃긴 건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이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꼬맹이 말단 직원을 갖다 붙여줘 <웃음> 참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왔죠 남은 곳은 이제 막의욕적으로 활동 중인 중간급 시공사 근데 여긴 첫 미팅 때부터 느낌이 좋더라고요 딱 우리 땅 주소지만 불러줬을 뿐인데 벌써 크게 프린트 해가지고 정중하게 시간 맞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동. 아, 사실 이건 기본적인 건데요. 여기서 이걸 처음 봤으니까 더 그렇게 다가왔겠죠. 아니, 사모님이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웃음> 와. 아내가 손으로 그린 스케치에 다들 놀라는 분위기.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진지함마저 묻어났습니다. 아내 어깨는 덩달아. 으쓱 <웃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머릿속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대충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걸더군요 같이 해요 우리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 정말 믿음이 갑니다 우리 집을 지어줄 시공사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든든한 길잡이가 생겼으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나? 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웃음>